스케줄 다 했다고 해서 아나 이제 할일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? 이러고 나가시지 마시고 저랑 대화를 좀 합시다 어 토킹 솔직히 사람이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생물이에요 왠줄 알아요? 토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 어 세상 이슈라는지 어? 그런거 되게 많잖아 예를들면 은뭐 윗동네 그 감기 그거 그거라든지 뭐 이번에 좀 아니면 뭐 유튜브 솔직히 준추원님거 봤는데 뭐 재미없어요 뭐 이런얘기들 아닌지 여튼 아무 얘기나 괜찮아 딱형 또는 동생 있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볼거였어 물어보고 또 이제 대화하고 어 거의 친형 친 동생처럼 그렇게 딱 편안하게 또 이제 아니면 또 심심하다 동생이 언제 켜 또는 형 언제 켜 방송 언제 켜 이렇게 게시글 좀 남겨주고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아 맞다 방송 아 근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? 방송 맨날 한는 그래.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진짜 물어볼 말 없으면은 형 연친 있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눈물나겠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눈물에서 눈물을 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잠시 중단해야 돼 어, 왜냐면은 그랬다가는 그날 텐션 다 져지는 거야 진짜 어. 그날 텐션 그냥 단체로 오음바다내면서 갑자기 이제 노래방 딱 틀고 어딱 이제 눈물바다들 다 시작되는 거야 솔로들의 눈물 이러면서 비 내리는 거야 어. 토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되게 만약에 뭐, 군대,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, 진지하게, 다음에 성인들끼리 좀, 어, 그거를 좀 마시든지, 어, 하면, 해갖고, 조금, 알딸딸한 상태 때, 그때 얘기를 좀 해야겠어. 어. 그것 때문에, 지금 이번, 약 2주, 1주를, 지금 거의, 풀로, 시간을 딱, 써가지고, 어.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빡빡해졌거든. 나중에, 훗날 얘기겠지, 별난리토면. 나한테는 이제, 고치지만.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다니. 옛날에는, 옛날에는 막, 진짜, 에이, 내가 갈 때쯤은 통일되겠지. 이러면서, 어? 군대 안갈 거야.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, 벌써 제가 갈 나이가 됐니, 벌 아, 옛날에, 내 친구들. 어? 노래방에서 그...군대 일기인가? 그 노래... 했었는데 어...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난다 그래갖고 그거 불러주고 그 친구들은 간지 벌써 3개월인가 2개월 됐죠 머리 깎고 간걸 봤었을 때 앞날이 벌써부터 아...내 미래구나 하면서 한탄 벌써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...내가 저런 것을또 가야된다니 아 또는 아니지 이제 가야된다니 그러면서 이제 곧 안담한 세상 간 친구들은 벌써 이제 톡을 딱 하는데 어그 친구들 톡 오는거 보면은 시오야 너도 얼마 안남았다 너도 곧이다 어 이제 저녁날이 기다려지는 어 그런 진짜 시간 안가는 그런 군대생활 이제 온다 딱 기대해라 이러면서 기대는 못한 자식아 어? 어딜? 어? 진짜 내 주먹으로 후드로 막으려고 어? 아 기대같은 아 그래도 나라 지키고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되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 어? 애국심 그런거 느끼면서 근데 문제는 전시상황 터지면, 이제, 그때부터는, 벌벌 떨면서, 총 들고, 죄송합니다. 저, 오늘부로, 전역하겠습니다. 이러면서, 네, 내 자동으로, 어. 나라, 나라 뭐 지키겠습니다. 이러면서, 이제, 다흐 벌벌 떨면서, 이제, <웃음> 근데, 어쩔 거야. 탈영할 수도 없고, <미료보나> 지켜야지. <미료보나> 죽을 땐 죽더라도, 나라는 지키고 죽다 이러면서, 이런 마인드로, 어. 중요한 순간입니다. 아. 이제 아. 솔직히, 아, 군인이 안 지키면은, 나라 누가 지키지? 솔직히 이건 맞죠? 인정? 아.